뭐해 내 e n ơ 너그가봤니 어제 드라마였어 주인공이 귀엽다면서 머리를 막 쓰다듬던데 어쩜 그래 난 궁금해 그런 게 있긴 해아 몰라 그냥 너가 그랬으면 슬리퍼 신고 나와 부드뒤집어쓰고 나와 집 앞에서 보자 이길 거 몸보다 큰 너도 펴와 대충 입고 니와시보다큰까너워 아무 이나 이런 친구 있으면 좋겠어. 그게 나라로 들어어 그게 나라로 들이갔어 그게 나라로 들어갔어. 그게 나라로 들어갔어. 그게 나아너 들어갔어. 그게 나라로 들어갔어. 하게 나라로 들이갔어로 들어갔어. 그게 로 들어갔어. 들들래로 Oh, 아마도 난더 이상 너랑 친구 못할 것 같아 왜냐면 난 사실 요즘 네가 참 좋아 좋겠어.